이거는, 누구말자나 우리가 대학교를 다닌다고 하면, 국민학교 1학년 병이다. 그래서 고치기도 싶을 뿐더러, 이거는 병이 안 된다. 응? 너무너무 간단한 병이다. 응? 자, 그러면 우리는 침술법이나 수지침법이나 지압봉이나 실질적으로는 다 똑같아. 종류만 다를 뿐이고, 이거는 누구말자 전문가가 해야 되고, 이거는 우리는 정확하게만 알면 여러분들이 하면 돼 그러면 이제 내가 어떻게 해갖고 체질진단프로그램에 돈돈 얼마만 주면 돈 얼마만 주면 딱지게다 만들자 자기가 스스로 해결하면 될수 있도록 딱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럼 여기서 어떻게 어떻게 내가 어디가 안좋다 딱 하게 되게 되면 게되내 사주는 기분 으로들어갔고 여기에 내가 지금 어디가 안좋다 요것을 체크만 딱 하는 게 아니야. 지금, 뭐, 누구말 대상이 좀안 좋은 것 같아. 딱 하게 되게 되면, 요, 여기, 요, 여기 하는 것을 쭉다얘기해라는 어떤 방법을 어떻게 해라고딱 해놨단 말이야. 난 그대로 신행만 하면 되는 거야. 재미있겠나 재미있어. 재미있게 해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야. 왜냐면, 하 내가 많이 병원에 가가지고 침을 넣는데, 나는 분명히 이걸 맞아야 되겠다고, 음, 어? 맞춘다고 생각하는데, 저 가서 엉터리는 막 침을 주사하면, 그 시비해야 될거 아니야. 아니, 시비해야 되겠지? 다 알고 지금, 우리는 정보는 다 알아야 돼. 내가 시술은 안 할지라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그게 많은 건지 틀린 는지 우리 구별할 줄 알아야 돼. 그럼 예를 들어갖고 나는 분명히 이런 병으로, 이런 원인으로 지금 병이 있는데, 어사는 없는 소리 한다. 이럴 뿐만, 꿈, 대고 해야지. 그 병원에 가심해야지. 가면 되겠나? 그거 엄청인데. 그렇겠지? 그런 병원에 가면 안 되지. 못 가지. 어이 봐라. 겁이 났으면 못 가지. 자. 이제 부한과, 부한과 은 여러분들이 다르다. 네? 부항과 뜸. 자, 부항과 뜸의 차이는 뭘까? 부항은 뽑아내는 것이고, 뜸은 면비를 그워는고 그, 답이다. 그 <다비야. 놀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뜸은 생하는 것이고, <놀람> 보하는 것이고, 우리는 부항은 빼내는 <놀람> <상대방한> 것이다. 차이점이 그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따고픈 놔놓고, 이제, 등과 부항의 차이는 뭐가 한쪽은 빼내는 것이고, 한쪽은 엿는 것이야. 그런 자 봐. 등판이 온데다마 등판 짜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노? 부항. 자, 부항을 한다고 해잖아 부항을 한다고 하게 되면, 내이 등판이 이래 있다. 그치? 등판이 있는 거야. 그럼 나는 어떻게 해? 부항은 빼내는 걸 했잖아. 음. 그러면 어떻게 해? 화, 열, 그러면, 심장 혈액, 그제? 심장 혈액, 뭐, 이부안만 해봐야 뭐. 돼. 심장 혈액만 부안하는 거야. 아무 데나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검에다가, 뜸은 게, 부안 빼고, 검에, 뜸을 응. 그렇지, 검에. 응? 아니, 응. 그렇게, 대장 혈액, 응. 응. 응. 어떻게? 폐혈액. 폐혈이나 대장 혈액, 어떻게? 이건 뜸을 뜸는 거야. 뜨은 뭐 어떻게 집어 여는 것이고, 사연은 어떻게 보암은 빼내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럼 방금이야, 뭐, 여러 가지, 뭐, 그 어려운 말 백날 해봐야 안 되냐. 하나는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는 나오는 것이야, 그런데, 뭐, 이것이, 고뭐 그거 하고 이런 거 해갖고, 내가 그한데 생각해봐. 뭐, 아무것도 모르고, 막뭐 오행 갖고 있지. 이쪽이 아프니까 이쪽에 푹찌르면 된다. 이건 논리, 그건 논 답도 아니래 체질 진단만 딱 하게 되게 되면, 이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라는 게다 나오잖아. 지금 스스로 할수 있는 거야. 그럼 이제 가봐봐. 지금 가보면, 그렇지않아 뭐, 덕판에 먹게 되면, 이거는 심장이 아니지, 이거는 폐 무조건 다 하면 좋은데. 자, 다 해보자. 자 우리는 골고루 5장에 우리는 어떻게 해? 자 골고루 5장에 우리는 사연을 했다 우리 특히 있잖아 그쵸? 온천히 는그 등판에 막 수는게 쓰는게 막 다큼데이 쓰는 그런 사람 들 있대. 후람면 어떻게 되겠냐 나는 이것이 이것이 약한데 그죠? 이것이 약한데 여기에 막재장이나 해보자 재장 제장, 이게 재장현에서 우리는 자꾸 빼내보면 이재장이 좋아지겠나 계속막 갚는거지 일대는 어떻게 해 이것을 대소 우리는 부항을 하는 것이고 그치? 네. 이게는 떵을 떠는거야 그리고 과부항은 항상 병행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도다 아무 데나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럼이바람사가다 깨지 그런 거지 가만히 두야만이 건강한데 그건드이 가지고 우리는 뭘 해도 다붙부질 하는 거잖아 광랑 있는 거 그냥 한테 그거 말하고 그런 일이나 누구말더나 잘 먹고 잘 살고 살봐도집집거리 갖고 그거 못 먹겠어 이렇게 이렇게 만드잖아 그럼 우리는 아픔주위가 있어 우리는 이 체질 진단이 정말 로 중요한 거야 체질 진단이 해갖고 니는 무슨 체질이니까 어떻다? 그 다음에 우리는 다 이거는 막 모르고 이거는 모르고, 니가 대장이 아프니까, 어떻게? 이게 대장에 뭐, 정을 떼야 된다? 이거 말도 안 되는 논리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이 마음에 들면. 원인는 모르니까. 무엇 응. 뭐 때문에 온 병인지도 모르는데, 대장 온다고 대장해. 우리는 어때 들어가는 것인지, 나오는 것인지. 대장이 병인식이 딱 하면, 우리는 항상 그렇지. 강해서 병이 오는 거, 약해서 병이 오는 거다. 그치? 그러면, 강해서 오는 병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노? 약하 사혈을. 강해서 오는 병에는 사혈을 하는 것이고, 약해서 오는 것은 덤으로 조지는 거야. 그렇지. 그것을, 또 예를 들면, 구분이 구분되어 있는 거야. 그런데 이 체질도 모르고 무조건 아프다고 해서, 그쪽에 덤파하고, 그쪽에 뭐, 하고 하면 안 된다니까.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야, 그거. 다뭐다 뭐다 망가뜨리는 거야 그이니까 지금까지 아무 답도 없잖아 몇가도안 하는데 저 가도 안 하는데 맨날 병원에 돌아서 결국은 어떻게 해? 들어 는 거야 치료를 해야 되는데 치료 이거 논리가 안 맞으니까 뭐이 집에 가면 이래갖고 저 집에 가면 저러갖고 어떻지? 야, 하다봐요 오늘 어느 집에 가게 되면 이 침으로만 하고 어느 집에만 수지침만 하고 어느 집에만 치약폭만 하고 어느 집에만 부항 하고 어른데 가면 떤만 하고 덤비 잘하면 돼서 뭐 이사데 아이들말 이게 똑같은 논리야 똑같은 거덕판이온천이 되긴다 이 말이야 여 우애부터 시작해갖고 여 덕판까지 전부 부항해갖고 완전 사람 피만 다 뺏뿐다 이 말이야 석잠 넣피 만드는 거 힘든데 이것도 다 만들고 다 뺏뿐고 근데 헌혈하라 가면 안하고 그거 가서 다 뺏뿐다 석잠지 헌혈리가좀 술때는피고다 뺏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저를 부엉한번 지금이야 몸좀 가볼 수 있어. 그 순간에는 아픈 부위은 조금 할수 있는데, 그거는 몸을 잘업해 그럼 계속 해야 되는 거야. 계속 하다가 기름 다빼고 나면 어떻게 되겠노그건 비리비리 하는 거지. 그렇게한 군데만 해야 되나 한 군데만? 그래서 이 침이라는 효과가 굉장히 크다는 거다. 일침의 이론이 여기 있는거야 그 사람들은 그냥 해보니까 되더라 이거잖아 그래 일침의 이론은 완벽한거야 완벽한, 완벽한 이론이그 원인만 한 개만 딱 제압, 제압하면 되는거야 한 개만 그럼 내가 할일 없잖아 니주은 네 뜸한다고 요새는 뜸또쉽자아 조그만한 것 같고 니 네, 그거는 편하잖아 요 뜸은 어떻게 해? 들어가는 걸 했대 요거좀 안되겠지? <웃음> 그럼 여기해떠야 되겠지? 그렇지? 또뭐 여기 뜨고 그거 어떻게? 사여도 여기사는게 수치인 것 같고 그렇지? 네. 자 그래서 이런 논리 왜해서 하는 것인데 가봐 참다 그렇다 이거 완전히 뭐 웃기는 세상이다 그는 지가 최고 잘한다고 하단 말이야 하나도 못하면서 논리도 안맞는거야, 지 마음대로 할거야, 지 마음대로 법칙이야 우리나라는 처음부터 각자 지 마음대로 법칙이야 남인제는 설득력이 하나도 없는 지 마음대로 법칙이야 그럼 그래, 뭐 우리 정말로 곤란한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간단해 마이하는거 아니다 이 말이야 사람 그거 하는거는 골병들리는거잖아 몸을 골병들리는거잖아딱할때 그럼 이거는 우리는 고침을 사는데, 어혈은 아니지. 어혈은 다르다. 자, 예를 들게 되면, 어혈이라는 것은 뭘까? 가 아, 죽음피가, 그뭐가 십피줄이 막혀갖고 하는 거잖아. 찌꺼기잖아. 그치? 근데 그래 내가 어혈이,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게 어혈은 제외해야되겠라 가무스. 이것도 자기가 하면 돼. 어혈의 제일 좋은 방법은 뭘까? 그건 부항 이야기 하지어쪽이으로사을해야 그니까 에아 갖고 사하는 부항 갖고 사연하는 방법이 최우선 방법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대대로 아주 어열 제거하는 방법이 대단히 뛰어난 게 있어 요 그렇게 밀가리에 모욕하는 거. 치자, 치자 나무의 밀가리에 모욕하는 것이 우리는 최고의 의연을 제거하는 방법 중에 한 개일 수도 있다. 진짜 물로요? 응? 아니, 진짜 물이 아니고. 자, 여러분들이 밀가루에, 치자, 밀가루. 치자에다가 밀가루를 해 갖다가 여기가 다리가 많이 아픈 사람들은 피를 빼라고이게 잘하면 식립도 일반 사람은 못하잖아. 나는 그냥 해갖고 이게 밀가루를 딱 발라갖고 이게 포장해갖고, 잡아. 한 입줄만 하면, 여기에 있는, 피층에 있나 우리는 그, 혈관, 사이를 하면, 혈관을 다 찔러갖고, 혈관에서 피를 빼잖아. 네. 그거 빼면 안 되는 거야. 실질적으로 그거 빼면 안 되는 거야. 우리는 어떻게, 실핏줄에 들어있기 때문에, 피부만, 이게, 구멍을 내가, 피부에만 찔러가지고, 이 실핏줄로부터 빼내와야 돼. 천천히 빼야 돼. 우리는 실핏줄에 그냥 막, <웃음> 자, 예를 들 어혈은자 이렇게 빗줄이 있고 이런 식 빗줄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제 네. 큰 빗줄이 있고 잔잔한 빗줄이 있다 이거. 그러면 우리는 실질적으로 이거 사유을 하는 것은 여기에 빗줄이 없는데 여기에 침을 찔러 가지고 여기서부터 암을 그려 갖고 여기 있는 식 빗줄이 있는 것이 빠져 놓도록 이렇게 사유을 해야 되는 게 원래는. 그런데 지금은 뭐피 많이 깔다고 해갖고 이실비줄을푹 찔러갖고 이제 여기서 피를 푹푹 뽑아보는거야 그러면 금방 잘녹오겠지 그러면 그거는 실비줄에서 뽑는 것이야 어혈을 뽑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갖다 피빼는거야 피빼는거 그런 피빼는거래 그래서 이피 가면 푹 찔러갖고 피 많이 놓으면 안돼 그러면실비줄만 터져 그렇게 잔잔한 실비줄이 여기 있으니까 터지겠지 그지? 그렇지만, 이, 중간에 가던, 이거, 중간, 이거, 증명률을 건드리면 안 되실지,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이 피층만 주지는 거야. 사회 침 주질 때, 이 피부만, 이렇게해고 피층에서 해갖고, 피층을 통해서 식필줄에서 빠지는 압력을 거는 이유는 뭘까? 여기는 전부 다모세관으로 되어있다, 이말이 피층이. 모세관은 해경이. 여기서 받아들이면, 여기 있는 식필줄들에서, 아주 넣어야 되는 거야 아니 시피줄을 건드려갖고 피를 쭉 빼고는 게 아니고 알았지? 이렇게 집값으로 해가푹푹찔려지고 시피줄까지 붕푹 내가지고 거기서 쭉쭉 빼라고 그런 그런 서면 안된다이 말이야 그는 우리가 아무리 그거지만은 자기가 뭐 자기 몸피 그 빼는 거야 뭐 누가 뭘하겠나마은 그치?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는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여러 피청이 있고 이 사이에 십필줄이 이래 있을까요? 그렇지? 그리고 이렇게 이제 가면서 이제 중, 안에는 이렇큰정명류가 이렇게 가겠지 이렇게 연결돼고 그렇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실질적으로 제일 잘하는 방법은 여기에 하는 거야 이렇게 이렇 하다 보면 이런 도좀 찔릴 수도 있겠지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압을 응? 빼가지고 그럼 여기서부터 이렇게 빠져나야는 거예요 그래야 어여히 빠져놓을 거잖아 피층을 통해서 피부층을 통해서 그렇게 주사하면 팍막 찌려갖고 핏줄을 더 거들여가지고 빛을 줄줄줄 노는데 거기에 또 압력을 끌어갖고 죽을 베풀게 이제 나중에뭐 하나 보막이 만큼이야 그면안 되지 아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런 방법을 쓰면 안 된다 이거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해? 시간이 없는데 치산 질려야돼 그래야 이거는 그렇게 요쪽에 좀 이상하다 하면 그렇지 혈관 없는데 작지를 갖고 혈관에서 이렇게 빠진 져어야 혈관에 걸려있던 기그 혈관 바깥으로 이렇게 배출을 할수 있도록 그래야 옆에 혈관 쪽에 안에 붙어있던 이렇게 해 돼. 자 혈관을 막혀지겠지. 그게 이게 있을 거잖아. 그지. 아대면 이거 이거 먹어. 음물을 이게 발 밖으로 빠고 갖고 이러면 이게 지금 이게 나오나 안 나오지. 그지. 그럼 말 뻔하면 요까지만다 받는 거야 거짓말 그치? 그럼 이렇게 빠져놓을 거아이거이가학의원인이말 그, 이 이거는 정말로 우리는 과학적 이룰룰라 해야 되지 말 되지 않고 온전자리 해자고 이러면 그런 거 응? 내가 뭐 지금 우리가 사람들 받으면 뭐 자기가 자기 사이를 많이 하잖아 그치? 그럼 절대로 이렇게 해갖고, 이제 굽지르면 안 돼. 옆으로 살만 딱 잡아갖고, 쫙 찔러갖고, 그것부터 서서 처음에는, 막, 피가 요만큼 놓으면. 그 다음에 한번더 하면, 이서 이제 구멍이 한두 한개 뚫피겠지, 처음에는. 그 다음에 할 때는 이렇게 한 서른 군데 이렇게 요만큼 넣고그 여기서 한번더 빼고 나면 어떻게 해? 이만큼 넣고 마지막에는, 이게 여기서 막, 호수가 이렇게 막연결돼 있으니까, 유리개가 넣겠지 그래서 이거 함부로로로 빼려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 그, 그래서, 실빛으로 건드리면 안 돼. 우리 빛을만 건드려야지. 그런데 이것을 하기 쉽지, 쉽지 않은 사람아 이거는 막 제대로 내려온 우리 조법이기 때문에, 막 이거는 해도 손실은 없고, 안 해도 괜찮다, 이 말이야. 그치? 그런데 해는 없을 거 아이가. 그치? 자, 그래서 우리는 뭐, 간절히 이래 있다. 간절히 이렇게, 막 이렇게 되어 있다 하자. 자 여기 있으면 여기 좀 아프다 이 말이야 그럼 여기서 좀 아픈 거는 이거 너무 간절해 너무 하면 안 되겠지 침 지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 침 지르면 안 돼요 우리는 아니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 이렇게 밀가루로 포장을 하는 거야 어, 밀가루에 포장을 해갖고 비닐을 딱 감아갖고 저녁에 저녁에잘때 내일 아침에 다끓여봐 첫날은 이게 밀가루에 갖고 좀 시큼해 그럼 밀가리가왜 시큼할까? 응? 응? 빨아들인 거야. 자주 뭔가 빨리 있으니까 시큼해질 거 아이가? 그럼 피부 속에서 빨아낸 거야. 근데 첫날은 그렇게 시큼하지 않네. 근데 이제 둘째 날은 어가게 하면 더 시큼해져. 그럼 환기주만 하게 되면, 이 인데 있는 이 어혈들, 살려있던 거 지푸재들, 찌꺼기들이 많 빠져놓는다는 거야. 그럼 이거 해놓으면 어떡해도 그원 하기 그렇다. 우리가 반죽, 반죽을 붙인다고요? 그렇지. 치자도. 치자로. 치자로. 치자로. 어, 물을 쓰고 안 그러면 안 되고, 치자, 치자, 응. 치자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게다잉 그래갖고, 우리 발목 삐데 이런데, 발목을 삐게 되게 되면, 삐딱 하면 이십비줄이 많이 질있을거 아니야. 오케이. 그럼 피부 속에, 십비줄이 피들이 많이 얇게 돼있지. 그래. 그치? 그게문 들고 있대. 그런데치그 그래. 시간이 지나도 잘안 삭힌다잉, 말이그죠 그렇지 어느 정도 가면 또 없어지겠지, 있으면 없잖아. 사과 푸고, 이럴 수 있어. 그러면 여기 있는 피줄을 빼내야 돼. 그런데 다치갖고 피가 많이 터지는데, 실핏줄이 많이 터지는데, 되게 새카라. 근데 뭐안 했어? 진짜로. 데 혀는, 이거는, 이거는 초준에게서 자가, 자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상처도 아니고 그냥 이 밀가루 푸진한 거 아이가, 그냥 그래. 밀가루 턱 푸진한 거야. 그럼 이 피부에 이 피부 속에서 피부 속에서 식비줄이 터져가 다치니까 식이 터졌을 거 아니야. 아니? 네, 네. 여기 있는 것이네. 우리 어떻게 이거 이 식비 피층이 들어가 있는데. 자, 이게 피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 터져가지고 여기게 피줄이 있으면 여기에 이제이이말이야요 이, 그지? 그럼 이거는 어떻게 없어지겠나? 이거 이 이런 데 피부에 모두 있는 것을 우리 살이내가고 이거 봐도 내겠나 우리는 어떻게, 해? 사연이라는 것은, 이 가는 시필줄 속에 막혀있을 때, 이것을 시필줄을 통해서 우리 뽑아내는 것이 사연이다, 이말이요 그런데 이 피부 속에 들어있는 것은 어떻게 하겠노? 모세감 현상에 의해서 이쪽 박스 빼내야 되겠어, 그치? 그게 한, 한, 한 번에 안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진짜 그 물을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 쭉쭉 뺐는데, 한 일주일만 하고 나면 정말 편할 거요 이거는 저야 되겠네. 어릴 때 많이 해봤기 때문에 내가 실제로 느끼기 때문에 다리가 아파 갖고 다리 삐 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게 막 무안된 말이야. 숨죽 감아 갖고 이래야 그냥 감아 감아 치자 가지고 원래는 노란 물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거 노화를 해야 이거. 그게 시푸쭈쭈 해 노는 거야. 시푸쭈쭈 해 가만히 노. 이거는 우리가 그 뭐가 병원에서 그거 해결 못한 된 말이지 피부 속에 있는 거. 양물 갖고 이게, 피부 속에 있는 게 없어지겠나?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옛날에 선조들이 한, 이, 누구 말하잖아. 무슨 법? 이걸 뭐라노? 일반 사람들이 하는. 민간요법. 아, 민간요법. 실질적으로 민간법 이것이 무시할 수는 없다. 무시할 수는 없어. 그러면 그거 하게 되면, 삐갖고, 이 피부에서 터진 이런 것들은 굉장히 돕니다. 내가 그거는 직접 해봤기 때문에. 내가 안 해보고 뭐큰 소리 치면 안될거 아이가. 그치? 런데 말을 잘안 들어요. 그 귀찮아갖고. 이거 하락하면 어떻게해이 밑가리 발라갖고, 또 비누리 씌워갖고, 가까이 씹갖고 붕대 카고갖고 하는데, 자다 보면 또 밀리 넣어갖고, 이게 쭉 타고도 고 입을 다 버리고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거 참아야지. 뭐 어쩌겠노? 그지빈거 말고도 관절염이라든지 뭐, 관절염이 뭐 이런데도. 그런 데도 그런데도 다치고 이랬을 거 아니야. 이 간절히 자꾸 움직이니까 이 십분집도 많이 터져있을 거야. 그지 그럴 때는 이런 데는 다른 거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네. 피부에 있는 나쁜 피들을 걸러내는 거야. 네. 그러다 보면, 그러다 보면 이것이 빠른 힘이 있으면 피부에 대한 찌꺼기들도 막빠져나오지 그치? 아니, 놀이라고 생각한다. 분명 고약 붙이갖고, 이렇게 했고요. 아, 아는 건 뭐, 마찬가지잖아. 고약에는. 근데 이 안에 공기 있는 거, 급데기만 나서도 뭐 안에 남아있을 거잖아. 네. 그럼 고약이 좋다는 이유는 어떻게 해? 안에 있는 것은 신면 다 빼는다, 이 말이에요. 빼내고 상 마무리를 하는 거야. 피가 안 통하면 잘 낫지도 않잖아. 내가 게 느끼 봤잖아. 안 낫는데, 말. 피가 안 통하니까 있지. 신피줄이 막혀있으니까 안 낫는데. 그러면, 사이를 한번 싹 해갖고, 시줄이빙 돌면, 이제, 금방 하사보는 거야. 이것이, 화상이잘안돋안낫는다는 것은, 이쪽에 피가 안 통한다는 거다. 안 통하기 때문에, 막혀있고 이쪽에는 안 통하기 때문에 잘안낫는 거야, 아무런 네. 거. 껍데기 사과 앉아갖이사 지나면 싹 떨어지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사람은 이 시피줄이 전 막혀있는 거야. 그럼 이 시피줄 털어야 되는 거 그런데, 그, 이거 또 병원에 가서는, 약물 갖고는 될게 아니잖아. 주산마 갖고도 될 거다 이거. 그렇게 그러니까 피부 있는 거 수술할 수도 없고 그러면 우리는 민간요법이라도 한번 해보는 거야 근데 그거는 내가 실질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그러면 요하는 어떻게 해? 예를 들게 되면 내 이거 갖고 딱 하고 내 음식 먹는 것만딱 가려먹으면 끝나는 거잖아 분명히 요한은 어떻게 해? 먹지 말아야 될걸 많이 먹고 있을 거야 그거 보는 거야 그거 좋아할 거야 말이야 딱 좋아하게 돼 있어. 뭔가요? 그건 나중에 전주고층 건물 뭔가요? 그거는 복잡해 갖고 열 수가 없잖아. 네? <웃음> 그게 내가, 내가 한개두 <웃음> 개로 가지고는 어? 설명을 해주지만 그기는 자 여기서 면 우리는 선식을 모아야 되나 생식을 먹어야 되나 곡물를 먹어야 되나 오류를 먹어야 되나 해산물을 음. 어야 되나 야채를 먹어야 되나 과일을 먹어야 되나 우리는 뿌리를 먹어야 되나 열매를 먹어야 되나 약초를 먹어야 되나 이 많은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내가 어떻게 그뭐 내가 아무리 뭐기 이거 수컴이라도 다 음. 못하겠다 음. 그거는 내가 어쩔 방법이 없다 그걸 어떻게 다할수 있겠나 그래서. 뭐 편안하게 건강하게 사는 거는 이 속에 답이 다 있는게 내 체질 진단만 정확하게 하게 되면 모든게 해결되는 거야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치료만 하는 거야. 예를 들어보자 예를 들어보자 자 내가 대장에 대장이 안 좋다 이렇게 된다 우리 평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뭐까 아, 대장에 문제가 생겼고, 영양분이 공급 안 돼갖고, 대장이 나빠졌던가, 이렇게 생각할까, 이거. 그렇지 아, 어, 그러면 대장에 자꾸 미어갖고, 어떻게. 내가 이것도 힘이 센데, 그치? 이게 다이 약해지서 그렇지만, 힘이 센데. 나는 이것도 음식을 좋아하는 거야, 만약 예를 들어 가면 이것이 나쁘다고, 뭐. 응? 이것을 자꾸 미면 어떡해? 이거는 폭발하는 거야, 폭발. 폭발하면 뭐 되겠노? 술이 지지 않으면 어떡해? 이 꽃이 피는 거는 꽃이 피는 게 어떻게? 섬유 꽃이 피게 되면 그게 바로 암이다 했잖아. 우리는 장기에 섬유 꽃이 피면 그는 무조건 암이다 이 말이야. 안 그러면 넘어지는지, 그치 올라가서 넘어지면 내진타이고 밑으로 가서 넘어지면 어떻게? 그장점 그런 생각하고 화수가 됐고 그렇게 뭐 안에서 터 튀기면 폭발했고. 그이? 여기서 가운데서 쳐집고 빠꾸 나쁘고 그럼 윗 빠꾸 난 사람들 많잖아 이빵꾸난 사람들이 작게 먹어서 빠꾸 나겠나 많이 먹어서 고나는거데가워서 빠꾸 나는데 너무 많이 해서 빠꾸 나는거데술 너무 많이 서 빠꾸 나는데 그러면 술을 많이 먹어도 되는 사람이 있잖아 술자 많이 먹어도 되는 거야 이. 술을 많이 물은 사람 되고 자 각자가 이 취향이 전부 다르다 이 말이에요 누구만 떠는 가래서 해독도 못 시키는 사람 이술 먹으면 되겠나 안되지 그래서 못 먹는 거야 최질적으로못 먹는 거야 못 먹는데 억지로 먹는 사람은 어떻게 해? 지탈이 나겠지 안 먹어야 되는데 못 먹는데 억지로 먹게 되는 환경에 따라서 억지로 먹게 되는 거다 그걸 되면 어게해그 지탈이 생겨 방법이 없잖아. 그럼 모두 터지는 그럼 이것만 알게 되게 되면 나머지 부분들은 자기가 스스로 해야 돼. 이거는 이론이기 때문에 이론만 이렇게 다 해주게 되면 스스로 하는 건 자기가 스스로 해야 돼. 자기 건강 누가인데 맡기겠노? 어사인데 맡기겠나? 뭐 엄마, 아버지인데 맡기겠노? 자기가 책임지는 거야. 자기가 책임져야지 누가 그겠노 엄마, 엄마, 아버지가 뭐저 밖에 나가고 직장 다니는 사람인데 그 따라다니면서 뭐 뭔지 체크할 수가 어자유가지켜 오케이?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니다내 힘이 이제 알려서 저희 사람은 못겠다 그럼 여기까지. 고맙습니다.